영화계의 크리스토퍼 놀란, 음악계의 한스 짐머, 패션계의 루이비통, i t 계의 스티븐 잡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각자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인물들에게 거장이란 타이틀을 붙이곤 합니다. 그만큼 이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은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분야 중에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비디오 게임은 종종 가벼운 오락으로 취급받기도 하지만 시대가 흘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악, 영화, 미술, 이야기 등 수많은 장르가 집약된 종합예술이 되었고 지금으로선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시대의 게임 개발자들은 단순히 오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로 인식되곤 하죠. 그리고 여기 21세기에 탄생한 예술 작품인 게임계의 거장인 코지마 히데오가 있습니다. 1963년 도쿄 출생의 코지마는 어린 시절부터 영화감독이 꾸밀만큼 영화를 정말 좋아했으며 관련한 지식들을 쌓으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 13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홀로 남겨진 그는 외로움에 tv를 켜는 버릇이 생겼고 지금까지도 호텔에 들어가면 tv를 먼저 켜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코지마는 자신이 꿈꿔왔던 일러스트레이터나 영화감독 같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성인이 돼서까지도 코지마의 집안은 가난해서 허덕이며 살아야 했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자신의 삼촌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만큼 처절한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걸본 코지마는 자신의 원래 꿈이었던 예술 를 잠시 접어두고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68년 24살의 나이에 코나미의 mxx 컴퓨터사업부 디자이너 및 플래너로 취업을 하게 되며 코지마 히데오는 영화감독이 아닌 게임 개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회사에 들어와 여러가지 게임을 제작하던 코지마는 메탈 기어 솔리드 프로젝트를 인수받아 1987년 와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인데 이 아저씨는 벌써 게임 만들고 있었구나 메탈 기어라는 이름의 게임을 출시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크게 흥행한 람보 2를 보고 코나미는 영화같이 파괴적이고 용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길 원했고 개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대는 1987년 아무리 개발력이 좋다고 해봐야 기술적인 한계도 명확하였고 람보처럼 많은 오브젝트와 화려한 이펙트가 남긴 게임을 제작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작에 대한 고민을 하던 도중 코지마는 소설 위대한 탈출을 잊고 영감을 받아 화려하지 않는 오브젝트로도 충분한 재미를 낼수 있는 잠입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게임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출시한 메탈기어는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잠입 액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고 코즈마의 영화관 같은 면모를 잘 드러내어 영화 같은 연출과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 되었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코즈마의 지휘 아래 제작된 메탈기어 솔리드의 시리즈들은 2015년에 제작한 메탈기어 솔리드5 팬텀페인까지 일반적인 게임이라며 받기도 힘든 메타스코 90점대를 거의 모든 시리즈들이 유지하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인 코나미의 황금기를 열어주었죠 하지만 이렇게 회사의 명성과 돈을 쥐어줬음에도 사내 정치로 인해 코지마는 2015년 12월 15일 코나미를 퇴사하게 됩니다 많은 팬들은 게임계의 거장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모든 걸 예상하기라도 한듯 코나미를 퇴사한지 바로 다음날 자신의 이름을 본따 만든 코즈마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이미 코즈마라는 이름은 하나의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가 되었던 터라 그의 이름을 내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복귀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제작할 게임에 대해 큰 궁금증을 품고 있었죠 이렇게 2016년 E3에서 I'm back! 이라는 강력한 한마디와 환호성 속에서 공개된 Death s t a n d i n g 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숱한 명장만을 만들어 온 코지마 히데오가 그 어떤 외부의 압력 없이 오직 자신의 역량만을 최대치로 끌어내어 제작한 첫작품이게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본인들이 무엇을 열광하는지 모를 만큼 다소 난해하고 너무나도 정보가 적었던 트레일러는 그래도 코짐하니까 다 생각이 있겠지? 라는 수많은 의문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19년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 스트랜딩은 도무지 알수 없는 게임으로 남아있죠. 항상 코지마의 게임은 다른 게임 과는 달리 본인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었고 그 독특한 느낌은 게임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자신만의 색깔이 정말 짙은 게임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만큼 코지마의 게임은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작품입니다. 그나마도 이제 코나미라는 기업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위해서 시장과 타협한 게임이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준이었는데 이제 억제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완전한 지휘봉을 잡은 지금 새롭게 선보이는 코즈마 프로덕션의 신작 데스 스트랜딩은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게임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만큼 평가도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엔 이미 데스 스트랜딩이 출시되고 난 뒤일텐데요 리뷰 엠바고가 풀렸던 당시의 평가를 보면 극강의 호평을 남기며 게임에 만점을 주는가 하면 도저히 지루해서 못하겠다며 게임에 리뷰 포기 선언을 하고 6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는 등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평가는 코지마 히데오가 또한 번의 걸작을 세상에 내놓았다면서 만점을 주며 극찬을 하고 있는 만큼 참 여러모로 기대되며 설레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11월 8일 출시되는 데스 스트랜딩 아마 저는 출시되자마자 게임을 끝까지 즐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출시와 더불어서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레너커 합송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칼리드와 e d m 계의 거물인 메이저레이저의 조합 미국의 인디 록밴드 그룹인 네이버우드 한창 핫하게 떠오르는 신스팝 밴드인 처치스 등등이 차면 빵빵한 사운드 트랙 앨범까지 발매되어 정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임인데요. 이번 게임도 게임이지만 이렇게 빵빵한 라인업을 가진 데스 스트랜딩의 사운드 트랙들을 들으면서 게임과 함께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